자, 아이고, 반갑습니다. 벚꽃맛 쿠키의 도전 깨기 시간 돌아왔습니다. 벚꽃맛 쿠키를 이제 누구랑 하는 게 제일 궁금한가 미리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가 안 되나봐요. 벚꽃맛 쿠키가. 그래서일까요? 뭐 다크카카오라든지 흑당맛 쿠키와의 매치 이런 거는 어, 기대를 안 해주셨고 의외로 라일락맛 쿠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꽃대 꽃의 대결 뭐 이런 건가? 라일락! 꽃이는 날, goodbye. 봄바람이 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자, 요싸움니다요 말씀이죠. 그 정도로 지금 벚꽃마치뭐 어떤 전투적인 성능은 뭐 크게 좋지가 않습니다. 10명 정도를 때려야 12초 동안 공증이 25%가 이루어진다. 이 말씀이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호의 성전에서 쓰일 가능성은 있다.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1대1을 하면서 이쿠키뭐 하는 건지 탁! 꺼내놓고 한번 구경 좀 해봅시다 자 두장 깨기는요 노템, 노 스킬업, 동일 레벨, n o 랜드마크, n o 연구소 버프, n o 길드버프, n o 스킨버프까지 모두 동일한 조건이 갖추어진 계정으로만 이루어지고요 다만 2년에서 약간 1정도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2년 1차이당 전투력 0.3% 차이라서 거의 동일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처음으로 우리 진행할 계정 같은 경우는 아예 완전히 2년 12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완전히 100%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매치로 에이, 너무, 너무 무시했나 거의 매치라고 볼수 없을 수준이지만 처음으로 석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지가 침투형이라 이런 힐러는 때려 패야 되겠죠. 전투력 차이는 그래도 벚꽃은 한 2천은 나오네요. 그래도 자이 정도는 우리 벚꽃이 한번 가볍게 때리면서 네가 뭐 하는지 한번 보여주도록. 자, 벚꽃을 막 던지고, 벚꽃 추러드려서 추 하고 딱, 요 정도, 예, 요 정도. 어, 평타 그래도 어, 힐러보단 세야겠지? 예, 요렇게. 성유는 그래도 잡는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벚꽃은 미안하다. 아, 아저씨가 노, 너무 많이 무시했구나. 어. 자이 정도 가볼게요 무시하는 거 아니야 무시하는 거 아니고 버섯 정도는 이길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버섯이 전투력 2100으로 버섯이 좀더 높습니다 자 독버섯과 벚꽃의 대결입니다 축구둑버섯 먹어 시작하면 졸라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돼요 우와 오, 벚꽃 오, 오빠가 미안해요 어, 와 그래도 독버섯한테는 이겼어요 마치 팬케이크의 에픽형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스킬을 쓰는데 그래도 어, 요 정도는 때린다 망고가 나와 있습니다. 전투력 거의 비슷하네요, 둘이. 벚꽃때 망고입니다. 파도 자, 서로, 오, 파도 조심하세요. 수사운들 수상. 오, 파도를 뛰어넘어버렸어요. 아, 절마가 저렇게 뛰어넘을 때 스킬 한번 피하는 게 조금 크네요. 자, 스킬을 피하는 감에또블랙레이즈니까 서로 피하면서 했을 때 어느 정도가 될지. 건포도와 벚꽃의 만남입니다. 슈크닥, 수수삭쥐수삭칵. 와, 다 들어갔어요. 딜이 다 들어갔고. 어 약간 요 정도. 어. 오야 벚꽃 나쁘지 않아요 그래도 블랙 레이즌 상대로 이 정도 했다는 거는 충분히 선방했다고 보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 했던 라일락입니다 제가 보기에 라일락이 비빌 수 있는 상대가 아닌 것 같은데요 전투력 차이도 꽤 나고요 출발 자, 라일락은 아니. 특히나 공속 덱에서 센 거지 자기 혼자는 맞짱을 엄청 못하는 모습 우리가 옛날에 봤었거든요 예 아, 너무 신뢰한 것 같아요 우리가 투표를 그래도 침투형이다 이말 아니야 그래서 침투형 쪽에서 뱀파이어가 나왔습니다 어 너도 침투 좀할줄 아는데 하면서 출발했고요 뱀파보다 전투력이 높아요 혹시 뱀파한테 깨물려는 깨물리는 걸 피해버린다면 이거 어떨지 모릅니다 자 목마르다고 까짓 물리고 나서 출발 와 요거는 아하 어 잠깐만 아니, 그 옛날에 한때 그래도 한때 영광이 있는 뱀파이어인데, 물론 지금은 이제 영광이 없어요, 뱀파이어가. 이 쿠키, 저 쿠키는 다 쳐맞아가지고. 그래도 뱀파이어랑 요 정도 했다. 자, 요 정도 어떻습니까? 마들렌. 마들렌 정도는 1대1로는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마들렌 쿠키나 마들렌, 저기 라일락 같은 경우는 공속댁에서 쓰면 정말 무섭죠. 이제 벚꽃 같은 경우는 메타에 못 들어와도 공속댁는 꾸준히 메타에 있는 훨씬 가치가 높은 친구들입니다. 근데 우리 1대1로 싸웠을 때는 어떤지 궁금증을 풀어보는 그런 컨텐츠거든요. 자, 요거, 와, 마들렌 형님 정도는 충분, 어? 아? 모르겠다, 야. 아, 와, 마들렌, 아, 충분히 까지는 아니다. 그래도 마들렌과 겨우겨우 겨우 이기는 정도는 된다. 자 요런 정도 어떻습니까? 아주 옛날에는 맞짱을 좀 했지만 전투력도 딱 봐도 되게 옛날 쿠키다 그죠? 어, 좀 약할 수 있는데 그래도 맞짱에서는 호랑이 타고 조금 하거든요? 호랑이를 덮치기 때문에 기절시켜놓고 호랑이를 빨을때리 빵빵 때리쳐라라 하는데 자복꽃를 호랑이 타고 뒤로 휙 돌면서 피했어요 예, 물론 호랑이 대신 맞아준 거지만 어쨌든 자와 와! 그래도 새로 나온 쿠키는 새로 나온 쿠키다, 야. 저는 이거는 정글전사 이겼다고 보고 있었는데, 정글전사도 잡아냅니다. 오, 나쁘지 않은데? 자, 요 정도 한번 나와볼게요. 구미호 정도. 구미호도 뭐 맞짱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줄은 알거든요, 구미호가. 자, 매혹을 걸었어야 되는데, 매혹못건것 같아요. 폭격을 하면서 딱 피하는 그게 되게 크네. 예, 공격력 증가는 되게 초라했으나 오와 이거 뭐고 이거 와 <웃음> 예, 마지막에 구미호가 매혹기술을 쓰면서 벚꽃을 울리고 맙니다 자 이정도 한번 나와봅니다 감초 오, 감초도 마찬가지지만 어, 원래는 해골로 바리케이치 쳐놓고 잘하는 편인데 이게 육남 폭격이기 때문에 해골 뒤로 날아들어가서 워르르르 쏟았어요 자 해골이 죽고 진짜 크다. 와우, 와 이게 벚꽃을 던지는 게꽤 세가지고 감초를 잡아냅니다. 감초를. 자, 다음으로 아포가토 정도 어떻습니까? 아, 어, 서로 참 애매한 쿠키들이긴 하거든요. 애매한 것들끼리 한번 해봐봐. 아니, <웃음> 오, 독을 피, 아 독이 들어갔군요. 피했는 줄 알았는데 독이 들어서, 오, 독이. 와우. 아이고, 이건 너무 슬퍼 보인다. 홈소풍 가다가 넘어져서 울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독이 당해버렸습니다 저 나쁜 아포가토한테 어. 자, 다음, 에클레어 정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투력 비슷하네요. 자, 에클레어도 그렇게 맞짱을 잘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꽤 한다, 꽤 친다 이런 느낌인데 책을 피해뿐네. 야, 이게 거의 지금 벚꽃이 꽤나 이렇게 치는 애들을 이기는 시나리오를 보면 스킬이 피해뿐네. 자, 이쯤에서 강자랑 한번 붙여봅시다.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 맞짱을 정말 잘하는 하나 피피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피피 뒤로. 그렇지, 피피 뒤로. PPT로 한 번은 공격을 할 수가 있었다 어머나 너무 무자비하게 때린다 근데 자 다음 매치로는 이것도 꽃 시리즈다 그죠? 목화가 나와있습니다 벚꽃과 목화의 대결 축. 와, 이, 와 이게 의외 어 잠깐만 어, 의외로 아, 그러나, 아, 와, 아, 아. 예, 끝입니다. 어. 이게, 양들이 들이 박는 거를 또 피했어요. 벚꽃에 자기의 어떤 장기 그 시나리오대로 딱 갔거든요. 양들이 피했는데, 양들이 계속 무릎 뜯어가지고. <웃음>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자구마를 아직 안 했네요. 자구마 가보도록 할게요. 빡! 두두두두두. 고구마, 고구마 돌풍이 쿨타임 빠르다 보니까 한번 때렸습니다. 오, 쿨타임 빨라가지고, 그래도. 근데 평타 차이가 많이 난다. 어, 평타가 꽤세 가지고 그래도 평타가 천, 이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달토끼 정도 한번 가보도록 합니다. 달토끼, 평타를 또잘 해가지고 한번 보자. 에. 달토끼가 평타 양사다구로 탁탁 때리는데 500,600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벚꽃도 꽤나 평타 질이 센 편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러나 달토끼한테는 달토끼는 또 피도 채워가면서 아이고, 양사다구를 송편으로 때리고 맙니다. 강자 한번 가볼게요 네, 여러분 라즈베리가 시켜줘. 나와 있습니다 라즈베리 정도는 어떨란지 한번 좀 궁금한데요 네, 네, 네, 네자 오와 오 잠깐 만 라즈베리 상대로 요 정도면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제대로 안 찔렸나요 아아아뭐 제대로 아까 뭐 제대로 안 찔렸나 뭐 이번 찔리니까 막 몸이 터지쁘네요. 자, 오늘 마지막 매치 하겠습니다. 흑당 정도부터 보면서 마무리하던 흑당 정도라고 제가 표현했나요? 예, 지금 1대1에서 최강자입니다. 흑당을 이길 수 있는 쿠키가 아무도 없었었어요. 그때, 네. 어, 와, 일단, 폭격을 할 때, 복... 어, 뭐가 이거? 아, 맞다. 흑당, 맞다. 내가 흑당, 어, 깜짝, 깜짝이야. 어, 맞아 흑당 저걸로 다 끝내지, 맞아. 뭐, 이건 뭐, 당연히 상대가 안 되는 정도인데, 그래도 우리 벚꽃, 어, 벚꽃 치고는 잘했다고?